일단은, 그럼 여기서, 나무랑 그런 걸좀 패고 있어요. 우리, 저기 좀 갔다 올게. 아, 잠깐만. 치가주세요. 아니, 중 아주 위험한가? 혼자, 혼자 놔두기 좀 위험해서. 예. 네.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웃음> 잠깐만. 아, 너목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거지? 분무히그무슨나무좋막 오늘은 너무 무슨나무인지 무슨 기억이 안무네내 집으로 와봐 좋죠. 집늘은 너무 좋죠. 오어은 너무 좋죠. 오늘은 너무 좋죠. 오늘은 너무 좋죠. 오늘은 너무 아, 죠 이거... 어. 거기서 단축키 3번 창 지워. 창 지워. 3번. 어목 들었잖아. 2번 하면 도끼. 1번 하면 어? 어? 이, 어, 이 뭐야? 왜요? 모가 지나가서 들어와서. <웃음> 이제, 어. <웃음> 집 이쪽으로 들어오네. 여기 여기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아 걸로 들어오는 거야요하지나 <웃음> <웃음> 어, 여기 나갔 <웃음> <웃음> 지나갑니다. 웃긴다. <웃음> <웃음> 방패가 지금 없다. 이거 꼭만아 보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봐봐. 에. 당신 1번 어 그렇게 그렇게 두고치고 나중에 싸울 때는 방패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방패가 만들 저기 가죽이 없어. 그래서 방패는 나중에 만들게. 만들 만들 만들어야 돼. 우리 가 우리 가난합니다. 가자. 단호 가자. 에 같이 가 그럼 <웃음> 가자 데려 부치러 가자 어? 이건 뭐야? 수치? 자 어, 낮에 가야될 것 같은데? 에, 자고 자고 낮에 갑시다 어 이거 낮에 가야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메탈님 음식을 세 종류로 먹을 수가 있어요 왼쪽 아래보면 아. 칸세개 있죠 어. 요거, 요거, 요거, 네, 요거. 저거, 세 종류를 먹어야 피통이랑 스테미나가 올라가요. 같은 종류 세 개는 못 먹고, 같은 종류는. 그래서 항상 저게. 이거 다, 이거 다 들고, 이거 절반 들고 열 개. 음. 그, 아니, 가운데 거. 뭐, 가, 컨트롤 키. 컨트롤. 이거 가운데 거. 어, 컨트롤 키, 어. 쉬프트 키다, 쉬프트 키. 쉬프트 키 하고, 컨트롤, 어, 이, 확인. 열 개. 그래서 인벤창이 올라 요것도 시프트키하고 우리 고기가 너무 없는데 시프트키하고 어 확인 음. 요거 빈, 요거 빈곤한데? 요거 시프트키하고 어그세개 계속 먹 먹고, 먹고 다니 좀 다닐 때는 요거나 요 요거, 요것도 시프트키에 딸기 요것도 다섯 개 가져가. 내가 다 가져가면 다는 뭐 먹어? 아, 다 들고 있어요 다다 다 들고 있어. 예, 네, 다 먹을 만큼 들고 있고 남는 거거기다 넣어 놓은 거야. 그게, 이게 남는 걸 넣어 놓은 이유가 죽으면 다 떨구잖아. 그러면 먹고 달려야 돼. 죽으면은 여기서 도, 도핑을 하고 달려야 된다는 소리야. 또, 또, 또 누웠어. 일어나. 메탈님 누우셔야 잠을 자요 다같이 누워야 돼 누워? 어 산다 이렇게 하면은 뭐 피곤이 응. 좀 풀리나봐 음, 무엇보다 아침이 되니까 오오 뭐 날이 바로 가요 잘 가? 네 음. 가자 쉬워하네. 가자 네. 자, 수레를 끌고 갈거예요 자, 잠깐만 네. 철이님 멈춰봐요 배텔님 여기 철이님 여기 점프해 수레 위에 올라가봐요 점프해서 위에 올라가서 x 버튼 눌러봐요 갑시다 총동캐로러 갈거지? 구리 아 구리 구리 어? 그탄탄 상태로도 때릴 수 있어요? 이런 네. 이씨 네. 깍두그룹 새끼 철이님그탄 상태로도 전투가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뒤에서 쳤어 뒤에서 어? 이거 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에 아, 네, 수리할게요 그, 바로 안 부개져요 어 그래? 그럼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뭐 재료도 몇개안들어가더라고요 무제 좀 다시 만들면 되지이 일어내서 뭐. 패면 되는거야? 나는? 아이씨 뭐야 <웃음> 아 되게 힘드네 이거? <웃음> 이거 나중에 길 닦는게 있거든요 닦아야 좀 적어요 그루터기도 다뽀개버려 지나가지 못하네 잠깐만 길 닦는 거 갖고 올까요? 아, 오, 오. 오 나무에 깔리면 죽습니다. 됐다. 음. 가자. 뭐서 어, 있어도 돼. 앉아, 앉아. 예. 잠깐, 나 도핑 좀. 네. 도핑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먹으면은 여기 왼쪽 아래 도핑 차. 아, 맞다. 그리고 배틀님 M 눌러봐요. M? M 누르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이기거든요. 거기 체크해줘요. 그래야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음. 여기 청동만땅으로 키우면은 저거 뭐냐 싹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싹다 맞추겠지 저 벽입니다 어이. 차격. 2발지 나가네. 아. 아, 나중에 길을 다 닦아 놔야겠다. 그죠? 어? 휘. 아, 는거 보여? 한대 빡치니까. 빈사 상태 돼버리네. 이러나니까 아, 도끼구나. 예. 네. 여기 건너편이 그거 있지 않나? 저쪽이? 그거 같아. 지금 막 생각하는데 거기. 안지 회장의 거기. 아, <웃음> 반지지야. <웃음> 거기 있잖아. 에이프 숲? 어허허허. <웃음> 철희님 이쪽으로 오세요. 어, 그쪽이야? 예 네. 여기 어차피 주변이 다그 검은 숲이라. 아! 이거 네. 다, 단호 이거 우리가 아까 철광을 캤잖아 네 아이 구리를 캤잖아 네 거기 쟤는 또 되는 거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점점점점 점점 이제 파밍하려고 멀리 가야 돼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막배 타고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이고야아하하 <웃음> 이 나무는 젠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절벽인데? 여기 협곡인데요? 어? <웃음> 린쩌 여기, 여기 협곡 뭐라고 그랬어? 어? 다안 보여. 우리 쪽 위에 맵이 있잖아. 여기 협곡인데요? 잠깐만 여기 지금 저기가 있어. 됐어, 됐어, 됐어. 상자 먹었어. 갑시다. 그 괜히 부수봐요 뭐. 아니, 그게 아니고 걸려가지고 아니, 부수지 말고 하면서 님이 부수고 있으면 어떻해 <웃음> 에? 저요? 아니구나. 인력과 인력과 이거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이리 저요? 왜? 다.. 고짐다 뽀개졌어 진짜요? 오.. 완전 뽀개졌어 잠깐만요.. 수리를 합시다 어떻겠네.. 진짜. 반호가 수리를 해줄 거 같은데.. 아, 어. 수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제가 할게요 타! 일단.. 안되네 설치가 안되냐? 자 일로와봐요 됐다 어? 됐다 오 샘피 샘피 너무 험하게 모네 우천님 이쪽이었던가? 잘좀 뭐라고 잘 갑시다. 서희님이 앞장서요. 어디지모르겠어 뒤에 걸렸어요. 아 뭐가 걸린 거야? 이거. 그 베리 있는 그 나무. 베리를 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따지나? 안 따지나. 이거 치면은. 바로 안 부숴다. 여기 위에 올라가자고요? 위쪽 아니야? 그런가요? 여기 돌아서 가요. 저기 위로 올라가면 술에 박살날 것 같은데, 느낌이? <웃음> 아. 아... 뭔 소리야? 되지되지 어, 되지 둬야지. 어.. 어.. 어.. 앞에 난쟁이 잠깐 o 정 oh, 끼 도끼? 도끼.. 어 oh, oh, oh, o 수레가 이거 풀면은 내려가네? h 어! 리막길은 그게 미끄러지고 h 이래 oh, oh, oh, oh, 니까 그래 검은색 들어왔다. <웃음> 뒤집혔는데요? 어도어서사구랐어 <웃음> 어떻게 이거? 비켜. 비켜? 비켜 이거를 뒤집지. 비켜. 근데 이 절벽인데? 이거 어떻게 뒤집냐? 에? 제가 해볼게. 잠깐만요. 이 어. 전나무 좀 없애주라. 이 전나무. 어. 전나무. 전나무? 전나무 우리는 안 돼. 아씨 나무 쓰러집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시. 어? 씨아피아피 어, 어, 미안해. 돼, 이거? 포개져? 포개져? 철님 메틀님 죽어요. <웃음> 어 메틀님 죽였어. 아 소추키. 됐다. 딸기도 음. 먹어. 어, 딸기도 먹어요. 이미 배가 부는데. 체계 먹으면 그래 음, 같은 종류는 안 돼요. 다른 종류로 먹어요. 음. 어, 메텔린 피가 없는데. 아, 모닥불 하나 깔아주면은 이거는 음. 자율 자동 저기 피 피업이 돼서 우리 여기 우리 여기서 잠깐 그럼 모닥불 하나 피고 갑시다. 음. 자 아유 나왔다. 메틀리 여기 모닥불 위에 있으면은 불 타요.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아까 어? 트롤 나왔던데 트롤 나왔던데 아닌가? 이십 칠에다 이십 칠 됐어 이십 칠오삼십이오 하나 설치해서 방목이 수리를 합니까? 나 이거 그 저거 제, 제작대 있어야 돼어아 음. 잠깐만요 그러면 제작대를 하나 해서 장비도 수리할 게요에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니 왜왜왜왜 또뒤아 <웃음> <저. 웃음> 짜증나 진짜 멋디다 <웃음> 아, 그러니까 w 차를 엄마 o 탄 u 였군 아이고 어떡하냐 n t want to question. I don't want to question. I don't w a 메텔님 여기 작업 대 이렇게 사용해봐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망치 모양 있어요 수리 그거 눌러서 수리해 수리? 망치? 네 예, 수리하는 거는 재료가 안 들어가요 어... <웃음> 나 수리 이거 다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수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망치 들고 수리 한 다음에 그냥 쫙 클릭하면 돼 근데 저게 뭐... 작업대가 주변에 있어야 돼요 수리했어요 아이씨 어... 어... 횃불은 수리가 안 돼? 어 횃불은 만들어요 아, 왜왜요? 철이님 저거 제거몰라요 제가 이거 몰고 올라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어차피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절벽인데 여기로 어떻게 내려가요? 아니 어, 그렇구나 아아! 코빗마어빗어 아. 어? 안팔렸다 <놀람> <놀람> <나 열어버린다. 웃음> <웃음> 아우, 열받어! 아이야야야왜 열받아 내가 나무 다 자자자 자자자 자자자 어어 어, 어디 갔지? 뭐뭐 뭐? 뭐? 제가 끌고 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피 좀. 아, 어. 이렇게 피가 나랑... 아, 또걸 붙었어. 아. 붙었다 <웃음> <부붓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사, 거리가 되게 범위가 넓네. 예, <웃음> 위에 있으면은 사야. 오. 이게 무닥포 앞에 있으면 자연 피우 보기 잘 되는 거같아 네? <웃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닥불 앞에 있으면 자연 회복이 잘 된다고. 음. 그리고 그 청동 무기는 여기서 수리 안 돼요? 뭔 수리? 아, 청동 무기는 당연히 수리가 안 되지. 네, 네. 근데 좆됐네. 이제 청동 무기 내구 반 반달한 반남았는데. 네, 그래서 아꼈어. 그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내구가 같이 늘어요. 음. 아씨 또아 지나가기만 했는데 어 <웃음> 80분 어디로 가야되지? 아래쪽으로 맵기준 6시 방향 오케이 가자 자배탈님 여기 위에 앉으시죠 <웃음> 가다 보면 차겠지 좋아. 만라죠 아, 다노. 아, 다가잘 가는 거 같네. 하다. 당연하지. 유비하고 고인물하고 아, 저도 뭐 고인물이에요. 저도 술에 이게 처음 끌어 보는데. 사람들 끄는 것만 보고 처음 끌어 보는데. 곡갱이 하나 더 만들어오지 에? 곡갱이요곡갱이 어차피 뭐 수리해서 쓰면 아.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메텔 아. 곡괭이 없네 아나 곡괭 있어? 도끼로 광을 못깨어곡갱이가 있어야 돼 여긴데? 저건가? 아니죠? 이거 우리 우리가 처음에 묘실 봤던데 거기니까 같은데. 응. 여기서 곡괭이 하나 만들면 안 돼? 그 뿔이 없어요. 재료가. 어? 그 뿔. 아 그거 레이드 게 보스 잡아서 머리통 뜯어갖고 뿔 만들어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보스를 한번더 잡으면 안 돼? 잡아야죠. 아니 그그 그 사슴 사슴 말이야. 어 네, 그죠. 그그 뿔은 자... 있잖아. 에 트로피는 있잖아. 에, 그러니까 그뿔 얻으려고 한번 또 잡아야죠. <웃음> 근데 없다. 음. 어, 그러면은 에. 그 주석도 없다는 거 아니야? 주석은 조금, 여분 조금 있긴 하던데, 해골 있다.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잠깐만, 나 지금, 수레 죽였어 잡았어? 응에 다시 보고 찾데 어어 어매틸린 거기 위에서 주먹질하면 수레가 깎입니다, <웃음> 깎이죠 어, 짝히지 네. 당연히 아... 나또 우리 건또안 포기시는 줄 알았지 포기져 포기져 자신상이구만 아 아... 이제 또돌 던진다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내려내려... 잠깐, 내려, 잠깐 풀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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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게 더 빠르겠어 <웃음> <웃음> 그럼 맞아요 그럼 맞긴 보여. 맞아 안 보여 뭔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어 도핑 하라는 소리야 응? 철희님 일로 갑시다 일로 봐 거기 아니래안 오줌 너무 빨라, 단호. 에? 빠르다, 뭐야? 나랑 단호랑 엄청 떨어져 있어. 어, 이건가? 아니, 그냥 돌인가? 아, 저 새끼 독분이 새끼다. 에? 죽였어요? 어 죽였는데 수레가 아니에요 아직 수레 널널해요예 예. 어, 네. 이게 뚜어려 그러면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쉽게 안풀어 너덜너덜할 거한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직 그정도 괜찮아 오예. 예예 이런 거좀 부셔 놔야겠다. 어, 곡기로 하 아, 광맥 하나 찾기 힘드구만 진짜 광물 찾기 너무 힘들다. 이게 먼저 위치를 알아 놓고 나중에 수레를 끌고 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거? 어, 이건 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 구리광배 찾았습니다. 응 찾았다 찾았습니다. 자 우선 저는 <웃음> 아니야 이 뭐가 아이 장하지 마. 그 던전이에요 거긴 어, 던전이야. 아메텔님메텔님이 매틸림,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곡괭이 뭐 드릴테니까 요거 캐요. 제가 여기다가 작업대랑 그거 만들어 놓고 있을게 칠 제작 나무 뽀개지면은 이를 먼저 눌러요 어